자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개발관리론 안 배운 건 그냥 느낌상 다시 배우겠지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자첫 번째 부동산 개발 과정에 7단계가 있었어요 아이디어 구상하고 타당성은 야 개발하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죠 개발하는 게 옳으냐 이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따져보겠다 법적으로 문제없냐 경제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버냐, 기술적으로 건물을 토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줄, 질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 타당성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돈못 벌면 개발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당성 분석이란 말 나오면 수익성을 따져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을 검토하는데 예비적이니까 어떻게? 계략적으로 또는 간략하게 간략하게 면밀하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분석한다. 이런 말 나와야 예비적이고. 자, 부지를 확보하고 타당성을 이제 수익성을 면밀히 따져 볼 거고 돈 빌려서 금융에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마케팅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언제나 뭐였냐면 부지 확보를 어디에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타, 부타. 이렇게 외웠죠. 예타, 부타. 아이디어 구성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 뭐금것마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아는 거잖아요.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돈이 있어야 건물 짓을 거니까, 건물 지었으면 팔아야겠지. 마케팅 해야 되겠지. 분양하는 걸 마케팅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시비. 우리가 아까 개발했다는 위험. 투자했다는 위험,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했다는 위험은 금사유 법인이었고, 개발했다는 위험은 법시비가 붙는다. 이거였어요. 법시비, 법률적,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개밖에 없으니까 찍어도 맞아요. 법이라는 건 개발할 때 중요하죠. 공법이 중요하지. 물론 소유권과 관련된 사법적인 위험도 있겠지만, 공법적인 규제가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건 주로 공법적인, 물론 사법적인 위험도 있겠지만, 법적인 위험. 예를 들면 군사보호실 같은 거, 이런 지역 나오면 공법이죠. 지역지구제, 공법이죠. 또는 뭐 용적률, 검표율 나와도 공법일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공법적, 이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시장 나오면 뭐?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 즉, 공실률이 높아졌다, 분양률이 낮아졌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 시장 위험 비용은 뭐예요? 건설 비용이죠 건축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할 때돈 많이 들어간다, 건축비 돈 빌려서 건물 지을 때 이자도 내야 된다 이런 걸 비용이라 그러죠 건설하는데 비용, 이걸 비용 위험 특히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개발해서 팔아도 남는 돈이 없겠죠? 이런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 그래요 이때 비용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무슨 계약을 맺는다 그랬어?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최대 공사비를 보증하겠다 이런 거였죠? 얘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자는 시공사, 건설사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공사비를 최대로 보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최대 가으로 보증해 주겠다 근데 그 이상 나오는 건 야, 네가 책임지고 완공해 줘야 돼난돈못 줘도 네가 완공해 줘야 돼 이렇게 맺는 걸 최대 가계 보증 계약이라 그랬어요 비용 위험 줄이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발 타당성 분석에서 이제 개발하는 게 옳은지를 면밀히 한번 따져보는 다섯 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걸 지시성 타자라고 했어요 지시성이라는 사람이 타자다. 이렇게 있죠. 이 암기코드 이름이 있잖아. 아까 이순신 장군님의 여자친구, 누구야? 리조신. 리조신이 있었고, 자, 여기는 지시성, 야구선수. 지시성 타자가 있고, 나중에 또 하나 또 나와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잘 분석해보자, 따져보자. 이런 게 있을 거야. 어찌됐구나. 지시성 타자. 자 지역경제, 지역의 경제가 좋은지 따져봐야 돼요 개발하려면 지역의 경제가 좋아야 내가 개발을 그 지역에 할 거니까 그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총량적으로 거시적으로 다 따져보는 거죠 인구, 고용, 소득, 복지, 행정, 교통 등등을 다 따져보는 거 지역경제 시장 분석, 자 시장이니까 뭘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죠 그래서 학기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수요 공급을 어떻게 분석한다?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상품을 차별화한다 그래서 세수공차 이렇게 외웠어요 세수공차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공급상품을 차별화한다 세수공차 이렇게 해서 세수공차 과정으로 시장 분석이 일어난다 세수공차 자, 시장성은 판매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될 가능성 시장성이라고 하면 잘 팔릴 것이냐 이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측 분석해 봐야 된다 잘 팔릴 것이냐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야죠 점집 가서 점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조사해서 미래도 이렇게 될수 있겠군이라고 예측한다 그랬어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분양률, 임대율, 소비율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시장성 분석이 일어난다는 라 거였고 자 타당성 분석은 이제 법경기의 타당성을 따져볼 건데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할 거고 수익성이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분석을 하냐면 야 수익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입 요소 또는 변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익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겠네 이걸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이 여기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민감도 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는 라 거고 마지막에 투자 분석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이 할인법, 비할인법, 순순의 현가 이런 게 있었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 이루어지는 것이 투자 분석 단계 그래서 지시성 타자 이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지시성 타자 시장성 분석에 흡수율 분석이 사용되고 타당성 분석에 민감도 분석이 사용된다 이것도 정리 잘 해놔야 되고 세수 공차 이거 한번 보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하는 거 한번 보죠 자, 세수가 있대요 수요자를 뭐 한다? 세분화한다 세분하는 건 자세히 나눈다는 거죠 나눈다, 구분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눈다, 구분한다 자세히 나눈다는 걸 작은 집단으로 소, 그룹으로 나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수요자를좀더 작은 집단으로 구분한다, 나눈다 소 집단으로 나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수요자를 나눈대요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기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눴대요 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서 물건을 팔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수요자 집단을 정해놓고 그 수요자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내가 마케팅 활동을 하려고 먼저 세분을 해야 돼요 세분하는 이유는 다음 단계를 위한 건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 표적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요 내가 물건을 팔기에 가장 적당한 집단,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그러면 내가 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려면 우리 제품이 좋다, 경쟁력이 있다, 우월하다, 고급스럽다라는 걸이 소비자의 마음이나 지각 속에 인식시키거나 자리잡게 해야죠 인식시키거나 자리잡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차별화라고 얘기해요 뭐를? 뭐를 차별화해야 돼? 공급상품을 개발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부동산을 뭐한다? 차별화한다 그래서 공급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좋다, 우월하다는 걸이 소비자의 지각 속에 잘 자리 잡게 하는 거 차별화 예를 들면 밴드, 붙이는 밴드 하면 데일밴드 탁 떠오르듯이 우리 머릿속에 차별화가 잘돼 있는 거야.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이런 걸 잘해야 물건을 잘팔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분석할 때 세수하고 공찬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케팅 활동할 때는 역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물건을 잘 팔려면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분화를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걸 타겟팅이라고 하고 이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위치시킨다, 자리잡게 한다라는 거니까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죠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P를 써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STP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 STP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STP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그러면 세표차 이렇게 나와야 돼 세표차 STP 전략이 세표차다 세표차가 나오는데 세분화는 누구를? 수요자를, 차별하는 뭐를? 공급상품을 이라고 나와야 돼요 STP 세표차, 세분화는 수요자를 차별하는 공급상품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지주대위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개발 방식,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봐요 자, 신탁 방식이 있었어요, 토지신탁 신탁회사에 맡기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신탁회사 네가 다 해라 여기서 자금 두 달부터 건축 분양까지 다 하고 수익 돌려줘라 그럼 대가로 뭘 주겠다? 수수료 주겠다 이게 토지신탁이었죠 자,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지주 공동이라는 건 지주는 땅 주인이죠 공동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걸 얘기해요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에요 얘는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지주 공동 개발 방식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대물변제, 사업 위탁, 분양금 정산 이세 개가 지주 공동이에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개발 이익을 같이 가져갈 거냐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제 사업 위탁이에요 사업 위탁은 사업을 맡기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조달해서 대부분의 개발 과정을 토지 소유자가 진행해요 개발 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래서 개발업자에게 건축 시행만 해줘 내가 돈 대줄게 원하는 거돈 대줄 테니까 건물 잘 지어주면 뭐 주겠다? 수수료 줄게 이렇대요 자 그러면 개발에 따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개발업자는 뭘 받으니까? 수수료 받으니까. 이런 건 이제 사업 위탁. 대물변제 방식은 대신 뭘로? 물건으로 뭐를? 공사비를 변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5억짜리 땅을 놓고 개발업자가 5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기여도가 반반기한 거죠 이때 처음 약정할때야 공사비 다못줘 돈이 없어 건물을 나눠 갖자 그래서 건물에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을 대물변제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개발에 따른 수익은 나눠 갖는 거죠 개발에 따른 수익은 개발 부동산 얘기하는 거니까 나눠 갖는 거 대물변제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이라도 해요 등가는 공사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나눠 갖는 거. 자, 분양금 방식은 얘랑 똑같아.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는 땅을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축비를 대서 개발을 했어. 그럴 때 기여도에 따라서 처음에 약정할 때돈 없으니까 우리는 건물 나눠 가지면 좋은 거 네가 갔냐 내가 갔냐 막 싸우니까 우리 분양 다 하자. 분양에서 분양금 모아놓고서 기여도만큼 나눠갖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거 이거 분양금 정산방식 그러면 개발수익은 분양금인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져간다? 같이 나눠갖는 거죠?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알아 듣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주 대입은 뭐냐면 야 지주가 우리 군인 할때 대위 계급 있잖아 대위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대물변제 사업 위탁 분양금 정산방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주공동은 딱세 가지가 있다 배웠던 게자그 다음에 법인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랬죠 컨소시엄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토지 소유자가 다하는 자체 사업 개발이 있었고 토지 신탁이 있었고 지주공동의 대위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개발 방식이 민간 개발 방식이었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네. 자그 다음에 주거용 조임대차인데 지읒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거였어요 공순을 썼어 공순 공순이 이렇게 근데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어서 그렇죠 네, 좋은 거 아니어서 네, 바꾸자 그래서 자어거나임대차 계약을 주로 할때 주거용 부동산은 여기에 좀 오타가 나왔더라고요 주업용이라고 나왔더라고 주거용으로 좀 바꿔주시고 오타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요 열심히 검수해. 근데 뭔가 좀 편집하다 보면, 편집자가, 어 다시 또 쓰다 보면, 내가 모르는 뭔가 오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쟤는 뭐 검수도 안 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타 있으면 그냥 이해해 주시고, 자, 주거용은 조임대차야, 조임대차.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조임대차고, 조임대차는 총임대차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익을 조수익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총소득을 조소득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주거용은 초임대차 계약을 하고 상업용은 비율임대차 계약을 하고 공업용은 순임대차 계약을 한다 이거 기억해 놔야 돼요 주거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거용은 임대차 계약할 때 총임대차니까 임대료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거야 임대료에 모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도 보험료 내는 것도 유지수선비도 임대료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이 살다가 보일러가 망치로 내가 부신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났어 임차인이 고쳐야 임대인이 고쳐줘요. 임대인이 고쳐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야, 임대료에 모두 들어가 있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 임차인이 살지만 세금은 누가 내요?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화재보험 든다라면 누가 내야 돼? 임대인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아니 임대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총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은 초임대차, 총임대차, 임대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유지수선비,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걸 임대인이 내야 된다.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율 임대차는 상업용은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비율만큼 좀더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번만큼 비율에 따라서 더 내라라는 게 비율 임대차예요. 돈 벌만큼 많이 벌면 좀더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낸다. 이런 걸 비율 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순수한 임대료만 내는 거야 순수한 임대료 간단히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공장 같은 건 위험할 수도 있죠 뭐 독국물을 다룰 수도 있고 폭발물을 다룰 수도 있고 황약품 다룰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건물주 임대인이 공장을 임차인에게 임차해줬어 근데 나머지 보험료 같은 걸 임대인이 다 환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떤 큰 문제가 생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내가 알고서 이걸 임대료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내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보험료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다 네가 따로 알아서 다 해라 그럼 임대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받겠다 순수한 임대료만 받겠다 이걸 순임대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우리 수업을 안 나가서 좀 그래 자법 물경기가 있는데 건물의 내용연수 이제 다음주에 배울 거니까 어 그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자 건물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건물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명 건물의 수명 우리가 이제 복합계는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얘기했죠 법경기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부터는 이건 물경기 이렇게 쓸 거예요 물경기 법경기가 아니야 물경기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요 한 보죠 일단 물경기 했어 경기 이제 감정평가부터는 물경기를 쓰는 거야 법경기가 아니야 복합개념 나오면 법경기죠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물경기야 물리적물리적경제적이 기자가 기술이 아니야 이제 기능적이 돼야 돼 기능적 기능적 그래서 물경기 이렇게 떠올려야 돼 물경기 자, 건물의 나이를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단 세 가지 물경기 이렇게 따지는데 이따가 배우겠지만 다시 한번 연관지으면 감가 요인이 있어요 감가 요인 자 부동산의 가치가 감해지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물경기예요 물경기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자 이걸 먼저 한번 이해해보죠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자 부동산이 감가가 일어났대. 감가. 건물이 감가가 일어났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노후, 마모 되면 감가 일어나요? 그렇죠. 노후와 마모, 파손이 일어나면 감가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걔는 눈에 보여, 안보야 낡아지는 거 눈에 보이죠? 파손되는 거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걸 물리적이라 그래요.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고 이건 마모, 파손, 노후화에 의해서 감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럼 이제 감가 일어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변 환경이 이가 적합하지 않아서 내가 임대인을 구해서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를 많이 벌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건데 주변이 다 낙후됐어. 낙후돼가지고 임차인이 없어, 다 저소득밖에 없어. 또는 주변에 장례시장 만막 들어오고 있어.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왔어.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 이게 경제적 감가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감가가 일어나는 거 경제적 우리가 경제적 가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 자산 관련된 거이 경제적이란 말을 이렇게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 썼던 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외부 환경과의 적합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기능은 뭐냐면 부동산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얘가 따뜻해야 된다 불이 밝혀져야 된다 얘가 뭐 전기세를 잘 대야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내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요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감정평가에서 내부 구성요소는 뭘 의미하냐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내부 구성 요소예요 이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50평 아파트가 있어 근데 아주 좁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감가가 일어나겠네 그럼 무슨 감가냐 그러면 물경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내부의 설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장이 너무 높아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가치가 떨어졌어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큰 상가가 있는데 5인승짜리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도 기능적 감가예요. 감가는 세개 물경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강남역 옆에 너무 낡았어. 아내가 너무 막한 50년 전에 건물이야. 너무 허름해. 근데 강남역 옆에 있어. 비싸싸. 비싸. 아주 내부가 삐까뻔쩍해. 삐까뻔쩍하고 막 최신실이야. 근데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어요. 비싸싸. 싸. 그럼 중요한 건 내부 구성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부동산 가치를 가장 크게 결정하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외부 환경이 중요하니까 얘를 경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경기 이렇게 얘기한다. 눈에 보이는 거 마모파손 물리적 외부 환경 나오면 경제적 내부 구성요소에 따른 건기능 이때 내부 구성 요소가 뭐냐 나오면 설계, 설비 등이라고 얘기할 거야, 앞으로. 설계, 설비 등. 감정평가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감가는 물경기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나이를 결정하는 것도 물경기 이렇게 있대. 자, 물리적이면 마모 파손에 의해서, 마모 파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이를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직전까지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무너지기 직전까지 경제적은 돈 버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돈 버는 나이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나이인데 이 부동산의 수익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가 중요해요 외부 환경이 중요해 외부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얘를 결정하는 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익 창출되는 나이를 경제적 내용 연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은 건물의 기능의 유효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이 얘가 잘 작동되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 뭘 얘기해? 내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구성요소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에 의해서 나이가 결정되는 거 그럼 생각해 보죠 물리적 내용 연수가 100년이야 얘가 건물이 지어져서 마모 파손돼서 없어질 때까지 100년이 됐대 그럼 100년 다 돈을 벌까?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이 경제적 내용연수나 이 기능은 건물의 기능이 완성한,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이나 기능적 내용연수보다 물리적 내용연수가 더 길어요, 짧아요. 길겠지. 얘는 태어나서 없어질 때까지고 그 기간 중에 경제적, 기능적 내용연수는 얘는 뭐 60년 될 거고 얘는 뭐 70년 될 거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긴 나이가 보다 물리적 내용연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틴 연수라고도 해요 야, 그러면 나이를 물경기 이렇게 써줬는데 하나가 더 있네 하나가 법이 있어요 법 법정, 법정이라고도 하고 행정적이라고도 하고 행정적, 법정, 법적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법에 따른 내용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법상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법상 세법에서 나이가 필요해요 뭘 정하려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 한번 해석해보면 우리가 건물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감가라고 하죠 근데 세금을 정할 때 야, 비용으로 인정돼주는 게 하나 있었어 소득세 계산할 때뭐 순이 감이니까 감가상각이었죠 물론 이자도 비용 인정해주지만 감가상각을 비용 인정해주잖아요 감가와 관련된 감가상각을 얼마를 정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데 법적 내용조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의 가치가 50억이래, 50억이래. 근데 감가상각을 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야 올해는 나 20억 감가할래. 내년에는 10억 감가할래. 그 다음에는 뭐 30억 감가할래. 마음대로면 하 세금이 엄청 줄어들 거 아니야. 이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놔야 돼. 야, 법적인 내용 연수를 딱 정해줄게. 네가 50억이야. 근데 법적 내용 연수를 50년 잡아줄게. 그럼 1년에 감가가 얼마씩 일어난다는 거야 1억씩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은 1년에 1억씩만 해라.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나이를 정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정하려고 할 때? 감가상각을 정하려고 할 때. 세금을 정하려면 감가상각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해 에대 네.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는 나이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세법상이에요 기억할 때 세법상 건물의 나이가 필요하다 나라에서 정해준 나이가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의 내용 연수는 물경기에다가 법이 하나 필요하다 법물경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급하게 일찍부터 잘 정리하라고. 네, 일찍 이렇게 암기 코드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네, 배울 내용이니까. 자 마케팅 한번 보죠. 자 외워야 되는 거. 자 이건 이제 여만큼이한 문제예요. 이만큼이 무조건 개발 관련해서 한 문제 맞아야 되는 거. 마케팅. 자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전략. 자 개발 부동산을 내가 팔려고 하는 전략. 첫 번째.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이에요 시장을 점유해야 된다 누가 점유할 거냐 공급자가 파는 사람이 시장을 잘 점유해야 된다라는 거야첫 번째 공급자 중심 마케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해요 자, 근데 초창기는 이렇게 됐지만 공급자가 아무리 잘 팔아도 수요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실제로 사는지를 잘 따져봐야 되게 중요해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결국 구매활동을 하는지를 이걸 자세히 따져보면서 마케팅해야 돼 라고 해서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바뀌어져요 수요자 중심 마케팅을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그래요 고객 점유 마케팅 초창기에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었는데 점차 이제 고객 입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점유 마케팅에서 고객점유 마케팅으로 바뀌었고 고객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이고 시장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 시장점유 수요자, 고객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되는 것이 고객점유 마케팅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보죠? 시장점유 마케팅 먼저 보죠 자 시장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STP, 4P, STP와 4P가 있다 4P, STP STP는 뭐냐면 아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세, 표, 차,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 차별화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그래서 얘를 STP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누구를 세분화? 수요자를 세분화, 뭐를 차별화? 공급 상품을 차별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수하고 공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STP 전략은 세표차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소비자의, 표적시장의 소비자에게 잘 인식시키고 자리 잡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차별화를 시켜야 되냐라고 할때 네 개를 잘 차별화시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네 개가 포피예요 다 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단어가 영어로 피로 그래서 포피는 재판 가윤대 제품 개발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가 내가 개발 부동산 자체가 좋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휘팅센터도 잘돼 있고 친환경적이고 시설도 라이프스타일을 잘 반영했고 엘리베이터 엄청 빠르고 이런 보안시설도 최신식이고 이런 게다 부동산 제품에 대한 이 차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차별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도 차별화해야 된다 판촉인 거예요 판촉 판매 촉진 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해야죠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홍보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와안와잘안와 와. 그럼 뭐도 해 경품 행사 업계 잘 잡아당기기 위해서 유인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하거나 자극시키기 위해서 경품 행사, 인적 판매 이런 것들을 판촉 활동이라 그래요. 경품 우리가 보통 인적 판매를 판촉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거 살래 살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판매 촉진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품 행사 나오면 이건 판매 촉진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격. 자, 적당한 가격으로 팔수 있겠죠 비싸게 팔수 있냐, 싸게 팔수 있냐, 다르게 팔수 있냐 이런 가격 전략도 필요할 거고 유통 경로, 유통은 매매를 얘기하는 거고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건설사가 직접 얘가 얘가 분양하겠냐 아니면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하겠냐 아니면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활동을 하겠냐 은행인도 분양을 위해 도와줄 수 있죠 야 여기서 분양해 줄 테니까 대출 우리 은행이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은행을 끼고도 하잖아요 어떤 경로로 분양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 경로 분양 경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통이 매매 분양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재판 가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부동산 자체를 얘기하는 건 제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경품 행사로 소비자를 이렇게 유인하거나 자극하는 활동 이걸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 활동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팔 거냐? 분양 가격 얘기하는 거고, 유통 경로는 어떤 경로로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분양하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새 표차로 붙었어. 붙었어. 근데 뭔가 걸렸어. 어디 갔다고? 재판 같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시장 선거의 세 표차 재판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세 표차 재판 가요 이세 표차가 STP고 재판 가유가 포피예요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경로 시장 세 표차 재판 가요 자그 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펼쳐야 돼라는 게 고객점유예요 고객점유 누구 중심인 거예요 수요자 중심인 거야 그래서 이제 고객은 수요자다 고객은 수요자죠 당연히 어떤 원리냐면 아이다 원리를 써요 아이다 그래서 암기할 게 쉽죠 고객은 수요자고 아이야 아이다 이렇게 외울 거예요 고객은 수요자 아이다 이제 영어를 외워야 돼 영어를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자, 아이다 원리는 뭐냐면 a i d 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하면 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다 아이다 자, 어텐션은 주의 주목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주목을 끌고 인터레스트 흥미 관심을 갖게 되고 소비자가 결국 구매 활동을 하려면 항상 네 단계를 거치는 거야 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주목을 끌고 갖고 흥미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 사고자 는 욕구, 욕망이 발생해야 돼요. 욕구, 욕망. 영어로 desire라고 해요. desire. d e 가 발생해. 욕구, 욕구. 욕구, 욕망. 자, 그 다음에 결국 구매 행동을 하는 거죠. 구매 행동을 한다. 행동이 뭐야? 액션 이렇게. 자, 여기에 decision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여기에. 그리고 여기 A와 여기 A가 뒤바뀌면 안 돼.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시험은 여기에 decision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게 나왔고, 아이다니까 여기 액션 놓고 여기다 어텐션을 넣은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어텐션. 우리 보통 어텐션 뭐 어, 그러잖아. 그래. 차렷, 경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렷은 뭐냐면 주, 집중해, 주의해 이렇게 주목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걸 아이다. 외울 때 고객은 수요자,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계 마케팅은 마지막에 야, 소비자가, 공급자가 소비자의 물건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야, 계속 장기적인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생각하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고객 관리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제품을 계속 살수 있겠네.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얘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제품을 계속 살수 있겠죠. 계속 살수 있게 하는 것을 이걸 관계 마케팅이라 그래요 공급자가 판매자가 브랜드를 만들죠 브랜드 루비똥 브랜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뭐야 한번 팔고 끝낼 거면 브랜드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한번 팔고 끝내면 말 거면 브랜드가 필요 없는데 브랜드를 만드는 건 우리 회사에서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고 뭐 고급스럽고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이런 걸 계속 장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네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사라 우리 제품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옷필요도 사고 가방 필요도 사고 신발 필요도 사라 계속 팔려고 하는 걸 브랜드 전략이라 그래요 계속 팔려고 하는 거 장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재구매를 계속 유도하는 거 이걸 관계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관계는 일시적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 장기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이렇게 해서 마케팅 전략이 이렇게 있다 시장 세표차 재판 가요 고객 수요자 아이다 아이다는 Attention, A, Inter est 흥미 관심, 디자이어 욕구 욕망, 마지막에 액션, 구매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 지속적인 관계, 장기적 관계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뭐, 금방 끝날 거예요. 감정평가, 마지막 하죠.